안녕하세요 먹구려 엄마입니다 아 제가 잦은 파마와 잦은 코팅으로 어, 머리가 많이 가늘어져서 제가 이번에는 이 제약회사에서 제 나온 샴푸하고 린스 앰플을 제가 쓰게 되었어요 와 네, 근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영상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머리를 샴푸하고 린스로 지금 감은 상태고요. 제 영상으로 나올 거고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파마 머리예요. 머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물기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고농축 단백질이 들어있는 앰플로 이 정도 묻혀서. 이렇게 바른 다음 제가 드라이를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손으로 이걸 발랐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 손에 로션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엉켰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빗질이 잘 돼요 손으로 부드러워 가지고 향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찰랑찰랑해요 머리가 이렇게 빗질을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도 잘 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윤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이렇게 드라이까지 마쳤고요 어, 제가 이제 머리도 파마도 자주 하고 어, 제가 이제 코팅도 자주 하니까 아, 머리 이제 탈모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샴푸라 제가 이제 믿고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구리 엄마.